또옛 기억에 떠오른 거야. 걸... 뭐야 한글 성어도 쓰... 썼어.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 좀만 기다려 보라고. 음 <웃음> 환전등 은행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하세요. 봐봐 여러분 레벨 3부터 미녀 기능이 오픈된 데잖아. 화려한 미녀들을 획득하래 <웃음> 맘대로 은행을 이렇게 뽑아 써도 되는 거 맞아 내가? <웃음> 어 이제 이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직원을 뽑나봐요 이번 한 단심에 그렇습니다. 사람 업계에서 치약이 하드코어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수출연. 오. 아 돈을 뿌려. <웃음> 오. 오 뭐야 이벤트 스킬 갑자기 이렇게 아예 사람이 바뀌는데? 아 남캐도 있네요. 오, 야 남캐 뭐야? 야. 야 이거 괜찮아. 이거 이거 이거 되게 괜찮은데? <웃음>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웃음> 여기 애들이 있네. 뭐야? 야, 오다 노부나가? 실화야? 싫어요? 맞아? 제가 량이래 코난도일. 아니야, 이제 역캐 나옵니다. 잔다르크 엘리자베스 1세. 아, 이거를 바꾸는 거네. 아, 직원이 있고 미녀가 있어. 직원하고 미녀하고 다른가 봐. 모집 교환, 남자를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업계 전설, 절세 미인, 절세 미녀 획득 시 사원과 미녀를 동시에 획득합니다. 여긴 저한테 맡기세요. 아, 이렇게 뭘 바꾸는 건가봐?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아봤죠. 도시의 매물로 나온 아. 주택이 꽤 괜찮은 곳은 이미 예약이 가득 뭐야 갑자기 월급만 나온다면 전 계속 여기서 일할 거예요 내 말은 잠깐만 아 그런데 남자로 해야 된다 봐 나랑 결혼해 달랐는데 뭐든지 물어보세요 아 갑자기? <웃음> 갑자기? 갑자기 급한 짓인데? 잠깐만 뭔데? 대표님, 이번 주 보고서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웃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충전 패키지 뽑기 충전 패키지 뽑기 교환 딴거 없어? 모집 교환 그 중에서도 가 가장 마음에 들어 뭐야 모집 교환도또 따로인데? 업계 전설 업계 전설 절세 미인 절세 미녀 획 핵...